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상보험법 제7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시간에 하게 될 해상보험 제7강은 제2장 해상보험계약론 중에서 피보험이익에 대해서 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피보험이익에 대하여는 개념, 필요성, 승립요건, 확정시기, 종류, 또 피보험이익의 양도와 보험계약상의 권리의 양도의 순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가지는 경제적 이해관계즉피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정례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지위에 있으나 아직은 손해를 입지 아니한데 대하여 가지는 이익입니다즉 손해가 발생했을 때, 아,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해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보상해주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보험의 목적과 보험계약의 목적을 구분해야 하는데 보험의 목적은 보험사고를 당하게 대한 물건이라든지 뭐 재산 이런것을 얘기하는데 보험계약의 목적은 피보험이익을 얘기합니다.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피보험이익이 결국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험계약의 목적을 어, 우리가 피보험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아, 1906년 MIA 제5조에서는 피보험이익의 개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해상사업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피보험이익이 있다. 둘째, 피보험 재산의 안전 또는 예정된 시기에 도착함으로써 이익을 얻거나 피보험 재산의 멸실루손 연착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거나 또는 그로 인한 책임을 질 경우에 위험에 노출된 일체의 피보험 재산에 대하여 커먼로 또는 형평법상의 관제, 관계를 가질 경우에 그 해상사업의 이해를, 이해관계를 가진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서 용어 정리를 하면은요. 이 법적 성질은 항변권이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보험자는 언제라도 피보험자가 피보험이익의 전부 혹은 일부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항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이익의 전부나 일부를 가지고 있다는, 있지 않다는 점을 항변하고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또는 일부 거절할 수 있는데요. 다만 보험자가 보험료를 받고 난 이후에 비보험이익이 없다고 한결하는 것은 별다른 근거 없이 소송 기술적인 목적만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원으로서는 가능한 비보험이익이 존재하는 쪽으로 인정하여 주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1806년 루세나 드 그로포드 사건에서 로렌스 판사가 내린 판시에 기초하고 있는데요. 이 판결을 보면, 판결에서 을 보면 판결 로렌스 판사는 피보험 이익은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상실한 물건 자체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피보험 이익은 피보험 위험의 발생으로 인하여 부부한 사람에게 손해 또는 권리의 침해를 가하도록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어떤 사람이 위험에 놓인 물건에 대하여 그러한 위험이 없다면 확실하게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 물건의 안전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다.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은 그 물건이 존재하면 이익을 얻고 그 물건이 멸실되면 손해를 입는다고 하는 그러한 관계가 있다고 판시하겠습니다. 그럼 피보험이익의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보험자의 책임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것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생긴 손해의 보상 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 책임은 피보험자의 손해액을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즉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에서 가지는 피보험이익의 범위 안에서 그가 입은 손실을 한도로 보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보험자의 책임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도박보험을 방지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도박과 보험계약은 사행성을 가진다는 점에서는 비슷하다는 것을 일전에 말씀 드렸습니다. 도박에서는 선택의 결과 금전적 이익을 취하게 되나 보험계약에서는 재산 손실의 경우에 그 손실을 보상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금전적 이익을 취하지는 않습니다. 도박과 달리 보험은 피보험 이익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피보험 이익이 없으면 도박 보험에 대해서 무효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인위적 위험의 방지입니다. 즉 도덕적 위험을 방지한다는 것인데요. 도박은 우연한 사실의 발생으로 재산상 의 이익을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위적인 조작 위험을 유혹을 받기 쉽습니다. 반면 해상보험계약에서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이익을 가지고 보험사고를 입은 손액 이상으로는 보험자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일의적 위험의 초래를 방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번째, 초과보험 및 중복보험을 방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상보험계약에서는 피보험이익을 보험가입으로 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니도 그 이상은 보상하지 않으므로 초과보험 또는 중복보험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섯번째, 어, 보험계약의 동일성 구별의 기준이 되는데요. 피보험익은 특정인이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가지는 적법한 경제적 이해관계이기 때문에 동일한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도 피보험익이 다르면 복수의 보험계약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어, 예를 들면 이런거죠. 선박이 한척에 있는데 선박 소유자의 경우에는 소유의 이익이 자기의 피보험익이될 것이고 어, 이 선박을 임차해 있는 음, 선체용선자의 경우에는 선체용성기간 중에 사용하다가 선박이 멸실 훼손됐을 경우에는 원상회복시켜줘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피보험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물건 하나를 가지고도 피보험이 이겼다는 것은 각각 보험을 달리 될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험이 보상하는 대상은 보험의 목적이 아니라 보험계약의 목적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하나의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서로 다른 피보험익이 존재할 수 있고, 피보험익에 따라서 여러 개의 보험계약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피보험익의 성립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적법성입니다. 피보험익은 손해보험이 도박보험 또는 사행보험이 되지 않게 적법한 것이어야 합니다. 모든 적법한 해상사업은 해상보험계약의 대상이 될수 있으며, 해상사업의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모두 피보험익을 가지게 됩니다. 피보험이익이 될수 없는 경우는 밀속품 또는 전시금제품에 대한 표도, 강도, 도박 또는 탈세 등으로 받으려다 음나무서나 도서 또는 음화의 판매 등이 있고요. 피보험이익의 적법성이라는 것은 계약 당사자의 선의 하기를 묻지 않고 객관적인 표준에 따라서 결정하 됩니다. 당사자의 신분이나 지위 등에 의한 주관적인 사항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 앞에 예를 이제 정확하게 들고 있는데요. 어, 밀수품 또는 전시금제품, 뭐, 표도, 강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피보험이익이 어, 예를 들어서 절도를 해가지고 물건을 절도해 오다가 어, 절도를 했을 때 이제 내가 이익을 취했다고 보면 이것을 다시 어, 경찰에 체포돼가지고 다시 뺏기게 됐을 때 이것을 피보험이익으로 인정해서 내가 손해를 봤다고 봐버리면 이거는 이제 적법하지 않은 행위가 되겠죠 이런 경우는 결국은 자기가 하나도 재산을 투입하지 않고 이익을 취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러한 것을 이제 비보험 이으로 인정해 준다면 어, 모랄 해저드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굉장히 커진다고 보겠죠. 그래서 적법한 행위, 적법성, 한 행, 적법 적법한 행위에 대해서 비보험이 있다. 적법한 재산에 대해서 비보험이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경제성입니다. 금전적 방가성이라고 하는데요. 1906년 MIA는 해상보험계약은 해상사업에 부수한 손해인 해상손해를 보상할 것을 인수하는 계약입니다. 피보험이익의 경제성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도덕적 종교적 가치 또는 감정적인 이익과 기호 이익과 같은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지 않는 가치는 피보험이이될수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금전적 가치를 평가할 수 없는 이해관계나 손해 산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인데, 이런 이해관계도 피보험익을 인정하게 되면 피보험자는 보험제도를 남용하여 도박보험, 도덕적 위험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은 확정성입니다. 손해보험계약은 보험의 목적이멸실수 손되었을 때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입니다. 이러한 피보험익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확정되어 있거나 또는 사고 발생 시까지는 확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피보험익이 확정되지 않냐면 손해도 확정되지 않냐면 보험자는 손해를 전부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1906년 MI에 의해서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보험의 목적이 대하여 피보험액익을 가질 필요는 없으나 손해가 발생할 때에는 피보험액익을 반드시 가지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피보험자가 손해 발생 시에 피보험액익을 가지지 않니냐는 경우는 피보험자가 손해 발생 사실을 알고 난 후에 어떠한 행위나 어떤 선택에 의하여서도 피보험액익을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확정시기를 늦어도 사고 발생시까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음, 피보험이익을 확정시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손해발생시까지 확정해야 된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요. 1906년 m i a 제6조 1항에서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보험의 목적에 이익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손해발생시에는 반드시 보험의 목적에 이해관계를 가져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손해발생시에는 반드시 비보험이익이 존재하는 이유는 첫째, 해상보험계약은 손해보상계약이기 때문에 만약 손해발생시에 비보험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피보험자에게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때 보험금이 지급된다면 손해보상이라는 손해보험의 기본원리가 훼손되겠죠. 두번째는 보험계약이 체결될 때비보험이익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장래에는비보험이익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적합보험에서 화물이, 선박이 선적되기 전에 보험계약이 체결되고, CIF나 보비 조건상 화물에 대한 위험은 화물이 선박에 적재된 때의 배도인으로부터 매수인이 이전됩니다. 그래서 보험계약이 처음 체결될 때는 매수인이 비보험인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선적 이후 손해발생 시에는 비보험인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보상받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것이 장래의비보험인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는 데 대한, 적절한 예가 되겠습니다. 다음 소급보험의 경우 피보험자는 손해발생시에는 반드시 피보험인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해운계에서는 선박이나 화물의 안전에 대한 최신 정보가 없이도 보험계약이 체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선박이나 화물이 멸실되었다면 객관적으로는 피보험자에게피보험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결과 피보험자는 손해발생사실을 주관적으로 모르는 상태에서 선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해상보험계약에서는 과거 통신이 원활하지 않던 시절 흔히 이란 형태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왔기 때문에 멸실리러브 불문, 즉 로스트와 낫 로스트라는 문구를 해상보험증권에 삽입하는 소급보험계약을 흔히 체결해 왔는데요. 이한 소급보험도 유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906년 MIA 제6조 1항 단서에는 보험의 목적이 멸실리아를 묻지 아니한다는 조건으로 부과되었을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손해발생 후까지 피보험이 을 취득하지 않아도 손해를 보험자로부터 전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급 보험의 경우에도 보험계약 체결 시에 피보험자가 손해발생의 사실을 알고 보험자가 몰랐을 경우에는 보상책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고지의 무 위반이 될수가 있습니다. 어 이러한 수급보험을 허용하는 이유는 해운 실무상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의 목적의 멸실 훼손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흔히 발생했다는 경험이 있습니다. 또피보험자가 사고 발생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장래의 보험사고 발생과의 사이에 보험사고 발생률 즉 이재율에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 범선 시절에 항해용선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선박이 런던항에 있는데 어, 프랑스의 러브르 항에서 뭐 로텔다 항까지 화물을 운송하기로 했다면, 어, 이 선박이 출항했는 시점부터 어, 보험계약이 체결되는 것으로 보고 어, 선박 보험인지 항해 보험단으로 들었을 때 어, 출항한 것을 그 연락을 받고 어, 이후 선박 보험을 들었는데 중간에 이 배가 어, 예를 들어서 그로텔 이제 러브르 항에 들어오기 전에 어, 사고가 나서 전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 미리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미 보험사고 발생이 있더라도 어, 시, 객관적으로는 발생이 있지만 은 어, 주관적으로는 전혀 알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소급보험 형태로 보험을 들기도 했습니다. 다음 손해발생 사실을 인지한 후 피보험 이익의 취득은 불가합니다. 피보험자가 손해발생시에 피보험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손해발생의 사실을 알고나후 여한행위나 선택에 의하여도 피보험이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다음 피보험이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 1906년 MI에 a 서는해상사업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은 모두 피보험인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은 피보험 재산의 안전 또는 예정된 시기에 도착함으로써 이익을 얻거나 피보험 재산의 멸실배수 연착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거나 또는 그로 인한 책임을 질 경우에 피보험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 이런 피보험이익을 가지는 운영은 보험의 목적의 멸실배수 연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물적 손해가거나 보험의 목적으로 인한 기대이익의 상실이라든지 피보험이익의 멸실배수 연착으로 인한 배상 책임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어 해상보험계약에서 피보험이익을 가질 수 있는 인적 주체를 우리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니면 첫째, 선주나 화물소유자들을 믿을 수 있습니다. 어, 선박소유권, 화물소유권, 운임취득권을 가진 자는 보험모의 목적의 가액 전액에 대하여 피보험이익을 가지게 됩니다. 운임의 경우 선불운임은 화주, 후불운임은 선주가 각각 피보험이익을 가지게 됩니다. 실무상으로는 선불운임 또는 선박 또는 화물의 멸실 여부를 묻지 않으면 조건으로 운임이 지급되는 경우는 운임을 별도의 비보험민으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화물의 협정보험 가입에 포함하여 적합보험을 부과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저당권 설정자 및 저당권자를 들수 있는데요. 보험의 목적에 저당권이 설정되었을 경우에는 저당권 설정자는 보험의 목적의 전체 가입에 대하여 비보험을 가지며 저당권자는 저당권에 의하여 지급되는 금액 또는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일체의 금액에 대하여 비보험을 가지게 됩니다. 저당권 설정 계약에 의하여 채무를 상환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때문인데요. 또 저당권 설정 계약이 저당권 설정자가 저당권자를 위하여 선박을 보험에 든다는 부대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보험증권의 모든 수익금에 대하여 저당권 설정자의 수탁자로 간주하게 됩니다. 다음, 저당권자 수화인 또는 기타 보험의 목적에 이해 관계가 있는 자입니다. 저당권자 수화인 또는 보험, 기타 보험의 목적에 이해 관계가 있는 자는 자기를 위해서든 또는 비보험 이익을 가진 타인을 위해서든 보험을 붙일 수 있습니다. 다음, 선장과 회원의 경우에는 선장 또는 회원은 자기 임금에 대하여 비보험 을 가집니다. 다음, 대리점. 대리점은 위탁화물이나 선박에 대해 그가 지급한 선급금의 한돈에서 위탁화물이나 선박에 대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수익이나 수수료에 대해서 비보험을 가지게 됩니다. 선박 매매 중개사는 취득할 중개 수수료에 대해서 비보험을 가지게 되고, 이 경우 반드시 수익이나 수수료가 지급된다고 하는 적법하고 구성되이 있는 계약서가 있어야 하고, 단순한 기대만으로는 비보험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다음 운송인 또는 창고업자인데요. 운송인은 운송을 목적으로 자기에게 위탁된 화물의 비보험을 가지게 실제 화물 소유자는 아니지만 화물 소유자의 수탁자로서 피보험익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해상운송인, 육상운송인, 그리고창고업자들도 이러한 유형에 속합니다. 다음은 우선특권자와 유치권자, 동산질권자로 있는데요. 선박 또는 화물에 우선특권을 가진 사람은 우선특권 범위 안에서 피보험익을 가리게 됩니다. 선화증권의 배수에 의하여 자기에게 양도된 화물의 질권자는 그 화물을 보험에 들수 있습니다. 구조자는 구조된 선박에 대하여 유치권을 가지며 선주가 구조료를 지급한 경우 화물구조료 상당액에 대하여 선주는 화물에 대한 유치권을 갖기 때문에 그와 같은 범위에서 화물에 대한 피보험을 가지게 됩니다. 선박을 담보물로 질권 설정한 자도 피보험을 가지게 됩니다. 다음은 수탁자와 유언집행위입니다 수탁자와 유언집행인은 자기의 직무상 법률이 소유권을 인정한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 피보험을 가지게 됩니다. 이 때의 비보험익은 수익권자 상속인 또는 비유원자의 수익권을 의미하게 됩니다. 다음, 포획자인데요. 포획자는 전쟁 시에 포획한 재산에 대해 비보험익을 가지게 됩니다. 포획자는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재산을 복구하고 비용을 지급하라는 책임과 함께 해당 포획물에 대한 전유권을 관리합니다. 다음, 보험자인데요. 보험자는 자기 보상 책임에 대하여 비보험익을 가지게 되는데 이것을 재보험에 들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해상사업에서 이익을 기대하는 사람을 들수 있는데요. 해상사업이 성공적으로 종료되면 당연히 생길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은 이를 보험에 붙일 수 있습니다. 이런비보험이익은 보험증권의 수익으로 특별히 명기해야 합니다. 다음은 선박 또는 적하담보대출자인데요. 모험, 선박 모험대차 또는 적하 모험대차의 대차, 대출자는 그 대출금에 대하여 비보험이익을 가지게 됩니다. 모험대차의 경우 선박 또는 적하가 도착하지 않을 경우에 그 금전이 상환되기 때문에 대출자가 비보험이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상법상 주어진 법정 대리권에 의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 선장은 선박과 운임 및 척하를 담보로 차지할 수 있습니다. 상법상 선장의 대리권에 의한 차지의 경우에도 대출금이 미회수될 경우 입게 될 손해를 대출자가 비보험이으로 부부할 수 있습니다. 다음 마리너 오퍼레이터인데요. 어, 마리노 오퍼레이터는 자기가 관리하는 제3자의 선박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에 대하여 비보험익을 가지게 됩니다. 다음 특수한 비보험익인데요 어, 소멸이익과 불확정 이익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해상보험의 경우에는 소멸이익이나 불확정 이익도 어, 부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멸이익이라는 것은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현존하는 이익이지만 추후 여러가지 사정을 없어지거나 잃게 되는 이익입니다. 포획자의 포획물에 대한 이익 같은 것을 예로 들수 있습니다. 또 비, 어, 불확정 이익은 미필적 이익이라고도 하는데 처음에는 기대에 불과하지만 우발적 사고로 인하여 나중에 비보험자가 실제로 갖게 되는 이익을 얘기합니다. 화물이 양육 부 도난 사고로 멸실되는 경우 이미 지급된 관세의 경우에 손실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불확정 이익에 속합니다. 소멸 이익이나 불확정 이익의 경우 예외 없이 손해 발생 시에는 비보험 이익이 존재해야 합니다. 다음, 불확정 관세와 불확정 운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불확정 관세는 항해 중 선박 침몰로 화물이 멸실된 경우 관세는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화물이 일단 양육된 후에 도난 등으로 멸실될 경우에는 세관 당국이 이미 관세 전액을 지급하게 된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관세를 지급해야 될 책임은 관세 지급 시점에 화물의 도착 여부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전 운송 과정에서 화물 자체의 피보험익을 가지고 있는 화물 소유자는 관세에 대해서 불확정 이익을 가지게 됩니다. 또 불확정 운임은 후불 운임의 경우 선주는 항해중의 운임에 대해서 피보험익을 가지게 됩니다. 항해중 선박의 침몰로 인해 화물이 멸실된 경우 선주는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지 못하게 되어 운임 수입의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화물이 안전하게 양육되고 운임이 지급되는 후에 화재을 인하여 화물이 밀실된 경우는 에 선주는 화주로부터 이미 운임을 취득한 이유로 화주가 이미 지급한 운임에 대한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후불 운임에 대한 화주의 운임은 운임이 지급되는 지점에서 화물 도착 여구에 따라서 확정되게됩니다 다음 매도인이 불확정입니다. 매도인이 화물을 매도한 후그 화물에 대한 불확정 이익을 갖는 경우인데 법비조건으로매도된 화물의 매도인은 통상적으로 자기의 공장이나 창고로부터 선적시까지 해당 화물에 대하여 적합보험에 부과하게 됩니다. 매도인은 화물이 선적될 때까지는 통상적인 비보험인을 가지게 됩니다. 선적시로부터 최종 창고까지는 별도의 보험으로 매수인이 자기의 비용으로 부과하게 됩니다. 그러나 매수인이 선적 서류를 수령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발적인 사고가 발생할 경우 화물의 소유권과 위험이 여전히 매도인에게 남아있거나 매도인에게 반환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선적지까지 매도인의 이름으로 체결한 화물에 대한 동성적인보험에 추가하여 선적 후의 불확정 이익도 매도인이 부부할수 있습니다. 매도인의 불확정 이익은 보비 조건과 마찬가지로 CIF 조건으로 매도인 화물도 적용이 됩니다. 다음은 일부이익입니다. MIA 제8조에서는 모든 종류의 일부 이익은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박공유자의 경우 자기 지분에 대하여 피보험이익을 가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이 일부이익 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보험비용에 대해서 1906년 MIA 제13조에서는 피보험자는 자기가 체결하는 모든 보험비용에 대한 피보험익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화물이 CIF 조건으로 매도되는 경우,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화물 가액은 CIF 가액의 통상 1 0 희망이익을 가산한 가격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선박이나 선주의 기타 이익에 대한 보험료는 선박보험약관에서 추가보험으로 허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보험증권에서는 선주가 손액을 초과하여 보상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보험료는 12개월분을 초과하지 않게 하고, 보험금액은 매월 감액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 개시 이후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7개월에 해당되는 보험료만 보상하게 됩니다. 다음 피보험이익의 양도와 보험계약상의 권리의 양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 기타 처분하는 경우에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도 양도가 됩니다. 피보험이익이 소멸하면 보험계약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피보험이익의 양도와 함께 보험계약상의 피보험자의권리 이전이 문제가 됩니다. 1906년 m i a 제15조에서는 피보험이익의 양도에 따른 보험계약상의 권리 이전의 요건에 대하여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하면 피보험이익 양도의 종류와 효력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약정양도입니다. 1906년 m i a 제15조 제1문에서는 보험계약상의 피보험자의 권리는 피보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 의 양도 또는 처분의 효력으로 당연히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은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보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양도되더라도 보험계약상의 권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에 의해서만 이전이 된다고 합니다. 이때 피보험자의 권리는 보험계약상의 피보험자의 권리뿐 아니라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 청구권과 같은 수익권을 포함하는 의미라고 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법정 양보인데요. 어, 1906년 MI 제15조 제2문에서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이익을 양도가 있을 경우에는 보험계약상의 피보험자의 권리도 이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 이는 사망, 파산 등의 경우에 상속인과 파산관제인의 경우 피상속인 또는 파산인의 권리의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기 때문에 피보험이익과 보험계약상의 권리도 당연히 이전하는 것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또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에 따른 보험자 대위권도비보험익의법정 양도에 따른 청구권 양도로 볼수 있습니다. 자 이상 비보험익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어, 이번 시간 공부한 것 중에서 이러한 예를 들수 있겠습니다. 다음 중 1906년의 m i a 이상 유효한 보험계약이 되기 위한 적법한 목적을 잘못 설명한 것은 예, 사행 또는 도박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해상보험계약은 무효이다. 피 보험자가 피 보험익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사행 계약 또는 도박보험으로 본다. 3. 피 보험익을 취득할 기대 가능성이 없이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도박보험으로 본다. 피 보험자가 피 보험익을 가질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실제로 실현되지 않는 경우에는 무조건 도박계약으로 간주한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제가 정답을 알려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했는 것을 다시 복습하면서, 정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 이상으로 제 7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